Hello everyone! 오늘 알파벳 여섯 번째 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자, Q부터 T까지 네 개의 글자. 예, 우리 지난 번 시간에 자, 어떤 글자들을 학습하셨었죠? 네, 자, 뾰족보족 M, 번개뿔 N, 종무라미 O, 자렷경례 P까지. 학습하셨었지요? M, N, O, P. 자, 소문자. 터널 두개 M, 터널 하나 N, 동그라미 O, 자리학 경례 P까지 학습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 글자 Q, R, S, T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Q입니다. 자, Q는 동그라미에 꼬리가 달렸어요. 돼지꼬리 Q 돼지꼬리 Q 돼지꼬리 Q 자, 소문자는 P의 반대 Q P의 반대 Q 자, P의 소문자가 이렇게 되있었잖아요 자, Q는 그 P의 반대 하나, 둘, 하나, 둘 자, 빨간 선에 자, 세 번째 줄 밑으로 내려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내리는 거 먼저 동그라미 하나 둘 하나 둘큐자 큐는 여러분들 크의 소리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퀴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퀴즈도 외래어가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써볼까요 큐 돼지 꼬리 큐 얼굴이네 유 개벽다기 아이 지그재그지. 소문자. 자, P의 반대 Q. 얼굴이 내 U에 꼬리 내리고, 점 찍힌 I. 지그재그지. 자, Q가 크의 소리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U는 우의 소리 값, I는 이의 소리 값, 자, 지는 지의 소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하고 이하고 이가 만나 퀴가 되고, 자, 여기 z가 되는 거죠. quiz. quiz. 끝점 약하게 quiz. quiz. quiz. quiz. 그래서 요 q의 글자는요. q, q 이 q 하고 우의 소리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q와 u가 같이 이렇게 잘 따라 나옵니다. quiz. quiz. quiz. quiz. 자, 퀴로 시작하는 대표 단어 중에 여왕을 뜻하는 퀸, 퀸도 퀴로 시작하고요. 퀵 서비스의 퀵, 빠른 할때퀵도 바로 퀴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퀴즈 자, 다음 글자 R 볼까요? R, 자, 같이 써봅니다. 차렷 경례, P를 쓰고 다리를 벌립니다. 차렷 경례, 다리 벌려. 하나, 둘, 셋. 차렷, 경례, 다리 벌려. 하나, 둘, 셋. R. 자, 소문자는 크기가 작아지면서, 자, 하나, 둘.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고. 다 내리면 소문자 N이 되고요. 자, 다 내리지 않으면 소문자 R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R. 자, R은요, 자, 여기, L. 르. 자, 이리얼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 그런데, 자, 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소리값이어서요. 혀를 조금 말아주시는 소리값이다요. 자, R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토끼가 있습니다. rabbit, rabbit, rabbit, rabbit. 자, rabbit의 R 소리를 바로 이 R의 글자가 주는데요. 같이 써볼까요? 자, 차렷 경례 다리 벌려 R, 고깔모자 A, 볼록볼록 B가 두 개, 자, 토끼는 귀두 개, 자, 개뼈 따기 I, 티셔츠에 T. 자, 소문자 같이 써볼게요. 자, 꼬부라진 R에, 콩에 싹이 난 A, 한쪽만 볼록 B, 두 개, 자, 점찍킨 I, 십자가 T. 자, 소리가 같이 봅니다. R이 바로 이렇게 되고요. A가 에. 그래서 R이고 A가 만나 라, 라, 라. 자, 같은 글자 두개하나로 보고, B. 자, I가 E, T는 T. rabbit, rabbit, rabbit, rabbit, rabbit. Ra 토끼, rabbit, rabbit, rabbit. rabbit. 자, 이 R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예, 라디오. 라디오도 바로 이 R로 시작해요. 라, 라, 라, 라, 라, 라 i 빗 r 빗 b 빗 i t 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면 Q라는 글자와 R이라는 글자를 같이 읽으면 QR이 되지요. 자, QR코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QR, QR, QR코드 자, q 은 어, quick, 빠른 이라고 하는 글자에 r, 어, 귀, q u i q 그 다음 반응한다 라고 하는 단어 r e s p o n d 의 r 자 그래서 q, r 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q, r q, r 자 글자 이름 외우실 때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글자 s 자 꾸불꾸불 s 자 글자의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운 글자입니다. S라인 S. 몸매 예쁘게 S. 자, 소문자는 2분의 1 크기로 S, S. S는 S의 소리 값을 가지고 있어요. S. 자, 선크림의 s 입니다 태양을 뜻해요. Sunday. 일요일에 Sun. 같이 써볼까요? 고불고불 s 에 얼굴인의 U를 쓰고요. 번개뿔 N입니다. 자, 소문자도 자, 2분의 1 크기로 S. 자, 얼굴이 내유에 꼬리 내리고, 자, 터널 하나, 터널 하나, 터널 하나, N. 자, S는 S, U가 어, N은 니은. 자, 합쳐서 소리 내면, sun, sun. 물론 여기가 세게 소리가 나요, s 이렇게. 그런데 발음을 한글로 옮길 때는, 이렇게, sun, s 이렇게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자, 한글의 소리와 영어의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sun, sun, s u n 에 sun, sun. 자, S 글자는 어디서 많이 보시나요? 슈퍼맨의 가슴에 S가 써 있습니다. 자, 슈퍼니까 S가 써 있어요. S, S. 자, 몸매를 말할 때 S라인, 자, 예쁜 몸매를 뜻할 때이 글자를 대표해서 쓰지요. S입니다. 자, 서울방송, SBS, 서울이니까, 서울에 자, S 바로 거기서 S를 보시겠지요? 자, 오늘의 마지막 글자 T입니다. 티셔츠 T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리고 옆으로, 내리고 옆으로 내리고 옆으로 자, 소문자는요. 자,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의 끝을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고 구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개 같은 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십자가 T 자, T는 T, T, T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긋이에요 T는. 자, 볼까요? T로 시작하는 자, T 자, 티긋이네 E 고깔모자 A 자, 소문자 T 올챙이 E 콩에 싸긴 한 A, T, T, T. 자, 여기서 T는 t 예 소리값을 가지고 있고요. E하고 A가 붙어있으면 주로 E의 소리를 내게 되어서 T가 됩니다. T, T, T. 자, T는 차를 뜻해요. 마시는 차요. 녹차할 때. 그래서 녹차를 영어로 Green Tea라고 하는데요. 자, Green은 녹색을 뜻하고요. T는 차를 뜻합니다. green tea, green tea, green tea, lemon tea 이런 거. T, tea. teaspoon 그러면 차스푼을 teaspoon이라고 불러요. tt, tea, tt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Q, R, S, T, Q, R, S, T의 글자를 봤습니다. 자, Q는 quiz. Quiz, 퀴즈, Quiz, Q가 되고요. o r a n Rabbit, Rabbit, Rabbit, C R. 자 S는 Son, Son, Son의 S. 자 T는 T, T, T, T의 T가 됩니다. 자 알파벳도 쓰고 단어도 쓰면서 자 오늘 학습도 재미있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 학습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nice day.